안녕하세요 두바퀴입니다 제주 자전거 여행 2편 목포에서 출발해 정확하게 6시에 제주도항에 도착한 크루즈 반쯤 정신이 풀린 상태로 하선하는 두바퀴입니다 무시무시하게 눈물을 흘리던 하늘도 몽롱해 보이네요 비가 안 와서 너무 좋군요 제주항을 벗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너지 충전 뭐야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여기는 제3부등! 밥! <웃음> 밥을 먹으러 가야죠! 오늘 저희들의 자전거 픽은 이동과 보관이 용이하게 미니벨로! 미니벨로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밥집이 가까워져 오네요! 목적지 식당은 제주항 근처 해장국집입니다. 5년째 꼭 들리는 오래된 단골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맨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대다수 현지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라이더들의 성지인가 보다. <웃음> 하이 이민근. <밍글. 웃음> 반갑습니다. 자래 거를 잘 배워야 되는데 제린이기도 한 지인은 제주에서 자전거를 렌트해서 타기로 했습니다. 최애 메뉴 오, 오, 내장탕, 등장. 오, 오, 오, 오, 오, 오. <놀람> 구성이 더 풍부해진 것 같아. 엄청 이거 봐. 양바 장난 아니라 이거 미쳤어. 미쳤어. 양바 이거 찍어야 해가기네. <놀람> <목소리> 여기 더 대박인 거는 곱창이 곱창이 곱이 잔뜩 들어요밥한 공기 다 먹기 버거울 정도로 푸짐합니다. 특히 빈틈 없는 소곱창이 압권이에요 <목소리> 김치 아니고 시래기. <시댁이> 아, <목소리> 그냥 저기구나. 배 어. 아, 어, 나 김치 들어간 줄 알았어. 아니야. 어깨에 짐이 많으면 엉덩이가 많이 아파. 지인이 렌트할 자전거는 짐바지 필수고요 하이브리드로 선택하기로 했는데 대여소는 8시부터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두 바퀴는 시속 10km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기양 일찍 출발한 거 여유롭게 시장 구경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에 여기 옥돔 여기서 샀었어 어, 엄청 맛있어 오빠 여기가 싸고 맛있어 역시 이른 아침이라 손님이 없고 장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꼭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미리 눈도장 찍어두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어, 옥돔 배안 가는 것도 돔을 살까? 제주 갈치를 살까? 늘 고민이 됩니다. 오, 한치다. <목소리> 두두다떨어져 시장만 오면 어느 놈을 데려갈까 눈여겨보느라 바쁜데요. 가격은 시장 열때대와문 닫을 때가 가장 저렴하니 참고하세요. 엄청 크다. 시장 조사 마치고 다시 자전거 렌탈샵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하늘이 심상치가 않네요. 아 비가 오네요. 마침 급동 소식을 만난 지인은 어디론가 도주 다행히 금세 소나기는 멈췄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이번 여행의 테마는 제주 환상 자전거 코스를 이용하되 기가 막히는 숨은 풍경과 숨은 맛집을 즐기는 게 포인트예요 라이딩이 맹목적이 아니라 자전거로 즐기는 느림 여행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편한 걸로 선택했어요. 자전거를 빌리기 위해 공항 근처 밀집된 자전거 렌탈샵에 방문했습니다. 오 전기, 오, 오 전기 타고 싶다. 일반 자전거부터 전기 자전거까지 구비되어 있네요. 일반 자전거 어, 요금은 만원 후반대부터 3만 원까지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기간입니까그 정도 며칠 정도는 아시죠? 네. 이틀이요. 이틀이면 하루가 2만 원이실까요? 네. 4만원 어, 그그 다른 모자나 이런 것들도? 어, 할메스는 무료 전기는 얼마예요? 전기 물량에 가려졌으면 하루당 거의 두배로모시면 되죠 4만원 아, 4만원 어, 뭐 4만 음. 무료 재물점에서 3,500원 끈은 탄탄한 고무 소재라 진바지 뒤에 가방을 올리고 막 묶어주면 됩니다 어 다리 흔들린다. 여기 공사하는 어, 건가? 간척. 간척을 하는 거겠지? 아. 어. 공사한 지 한참 됐어. 라이딩 방향은 서쪽으로 용두암 방향 쪽으로 한상 자전거 코스를 아, 따라갑니다. 아내 아, 다리. 아, 아. 벌써부터 다리가 아프면 어쩌자는 거야. 제리니의 필수 코스 용두암. 자린이자 제린이인 지인을 위해 잠시 멈추고 다시 출발합니다. 첫날의 목적지는 비양도! 죽인다! 우! 45km 떨어져 있는 비양도 선착장까지 가는 여유 라이딩입니다 곳곳에 멋지고 아늑한 쉼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쪽 라인 점심거리 구매해서 돗자리 깔고 먹고 낮잠 자고 싶은 곳이 아주 많습니다 어필이 주는 최고의 선물 바다 조망권 다운일도 서쪽 라인의 매력이죠 단 자석처럼 밀어내는 맞바람 주의하세요 그리고 뚜벅이 여행을 즐기는 백패커가 지나가겠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으니 사람도 조심하세요 우와아! 어! 어! 오! 오! 오! 오! 꽃 너무 예쁜데? 두 다리로 달리는 마라토너 옆으로 두 바퀴로 달리는 우리! 마주 오는 사람과 파이팅을 외쳐주는 게 여행이 더 풍성해지는 팁이죠. 간혹 물질하고 올라오는 해녀삼촌님 어망밟지 않게 쭈이! 갔다 갈래? 어? 구, 구겨? 가자. 볼이 다 익었다. 바다의 물비늘처럼 찰랑이는 제주의 청벌이 풍경을 놓칠 수 없죠. 그 옆에 새로운 무인카페가 생겨서 들어가 봤습니다. 무인카페는 주인이 없습니다. 알아서 먹고 마신 뒤에 양심껏 돈을 내고 나오는 곳인데요. 간혹 현금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쁜 장식이나 돈을 훔치는 사람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무인카페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형체 없는 눈 여러 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왔을 때처럼 나갈 때도 양심과 매너는 반드시 챙겨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길에는 또 뭐가 나올까? 무슨 내용이었더라? 천천히 갈걸. 안녕 말! 말! 간혹 한눈판 사이 환상 자전거 코스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길을 잃는건 아닙니다. 와 여기 너무 좋다. 단지 우린 여유를 얻는 것일 뿐입니다. 아 그래? 이런 데서 한번 쉬어줘야지. 너무 좋다 여기. 분명히 최소 두번 이상 지나간 곳인데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경주맛처럼 앞만 보고 달린 탓이 아닐까요? 늘 보이는 바다가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한 순간 기가 막힌 풍경화 작품 하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차량이 많길래 멈춰본 구엄리 돌염전 소금빌레 어, 완전 그림이다 여기 아, 멋있네 어, 대박 소금을 돌 위에서 생산하던 천연 안반 염전터입니다.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와 여기 대박이다 진짜. 찍어달라고 지금 전화하는 거야? <웃음> 와 진짜 미쳤다 여기. 아, <웃음> 돌 염전은 늘 이곳에 있었을 텐데 왜또 처음 보는지 너무 멋있어서 쉽사리 발이 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가득하네요. <놀람> 토마토 짬뽕 먹을래, 오빠? 응, 어? 토마토 짬뽕은 어? 안 먹으러... 먹어. 먹어, 먹었구만 가, 가. 아니, 나는 저기서 토마토 튀김을 보고는 많았어서 보려고 했더니 망했네 가게가. 그새 또 다른 식당을 탐문하고 온 포식자와 배고파서 자전거를 탈 힘을 잃어가는 자린이 과연 이 둘을 끌고 오늘 내 비양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니 멋진 풍경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멈추고 싶어질까봐요. 하지만 엄한 데서 또 멈췄죠. 다운힐 중간쯤 웬만하면 멈추지 않을 법한 곳에 있던 푸드트럭 내용물이 푸짐해 보이고 빵도 직접 만든다기에 겟했습니다. 맛있게 먹을 멋진 카페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멋진 카페는요. 시뷰 등대 카페요. 자연 친화적 인테리어 바다향 디퓨저. 하도와 바람 작사 작곡 음악 소리 야이 풍경에서 밥을 먹는다고 찻지. 들어봐 아직 기다려봐 손부터 닦고 경건하게 좀 기다려 위생을 위해서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했습니다. <웃음> 보수 <웃음> 이렇게 잘라달라고 그러지 자, 아 이거 어, 밥못 먹겠는데? 밥 어, 먹구나. 아 <웃음> <웃음> 어, 고수 너무 많다 무슨? 와 미쳤다 미쳤다 <웃음> 음.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응 대박이지? <웃음> 여기에 고수가 있고 없고 맛있겠다 <웃음> 거기, 거기에다가 고기 이렇게 걸어놓고 자르더라고. 음. 음. 너무 이쁘다, 바다 작가봐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니까 너무 좋네. 응. 음. 이거 지도 이거 뭐 다르지겠어? 뭐가 다르지겠어?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자전거 놓는 데가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뭐, 아, 놓는데? Oh, it's so t i p p e 방체 30분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포식자와 자린이에요. 다락 쉼터에서 마실 음료를 사겠다고 또 멈췄습니다. 다락 쉼터 인증 센터가 있는 전망대에요. 보통 이곳에서 많은 라이더들과 백패커들이 휴식을 취하는데요. 차량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의외로 인파가 적은 게 특징입니다. 다 먹었으면 이제 좀 가자. 배 끊길라.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 여기 있네. 다시 비집어. 스태프 탈수 있지? 이거? 아, 거기가 다 찍는 거야? 응. 다 찍는 거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